하다라 똥방구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먹치칵치칵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 <웃음> 네, 이 Eat or d 는 커질수록 세지는 게임이에요 약간 통통한 작고 통통한 에서 시작해서 큰 사람들 피해다녀야 돼요 큰 사람들이 조그만 애들 죽일 수 있나봐요 음식을 모으고 에너지를 쌓았고 그러면 빨리 달리고 점프도 빨리 할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가 사라져요 제한시간 동안에 살아남아야 돼요 뚱뚱한 애, 큰 애가 랜덤으로 정해져요 랜덤이 되면 다 부시고 죽이고 파괴하고 전부 다 보이는 건다 파괴하는 게 첩이의 일이에요 너의 목표는 모두 날 죽이는 거야. 여기는 처비 월드예요. 뚱땡이 월드. 예! 누가 될까신가? 나 처비하고 싶다. 나 왔다. 아싸! 똥방구 맛을 보여주겠어. Let's go! 똥방구 맛을 봐라. 동방구 맛을 봐라 내가 가진동방구의 맛을 봐라 어딨냐! 저기 있구나 아들 동방구아하하하하 어. <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거기서! 아하하하하 거기서! 아하하하하! 똥망구 맛을 봐라! 똥망구! 으허!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저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오케이! 받아라똥방구하하라 똥망고. <웃음> 라똥망구하하하 받아라, <웃음> <여기 있어>, 똥망고. 허똥망똥망 <웃음> 내똥방구 동방구! 유니콘 거기서 동방구! 동방구! 아하하하어 동방 동이 오쟤 따라온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안돼 내가 타겟이다 내가 타시 아아 이게 뭐야 완전 짓발뱉어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게임 워아 저기 있다 2층에 오 점프시 으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하나 더. 목소리> 으와와대아아아어 좀! 신났는데 아주. 그렇지, 굿. 가져왔어 한 번에. 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야하야하리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웃음> <웃음> 덕분에 딱, 딱 보고있는거 아니구나 <웃음> 와, 나이구나와나 이렇게 살았어 u 후 a 안 돼! 어, 세보인다, 세보여와 햄버거 o 지고 빰!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비디오가 즐거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즐거운 로블록스 비디오를 매일매일 업로드합니다.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안녕. 체크 체크 체크 에난 얼른 숨어야겠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